안녕하십니까. 건설업 전문 노무사 사무실 사무장 전성훈입니다. 오늘은 건설업 확정정산 대상 선정에 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 확정정산 대상 선정 기준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국세청 자료 등으로 추정한 보수총액과 공단에 신고한 확정보수총액과의 차액이 큰 사업장, 두번째 기준 공단의 사업개시 공사금액으로 추정한 보수총액과 확정보수총액과의 차액이큰 사업장 그리고 세번째 국세청 자료상 재료비 점유 비중이 높은 사업장 중 매출액으로 추정한 보수총액과 공단에 신고한 확정보수총액과의 차액이큰 사업장이 건설업 확정정산 대상 선정의 기준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각 기준별로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준입니다. 국세청 자료 등으로 추정한 보수 총액과 공단에 신고한 확정 보수 총액과의 차액이큰 사업장입니다. 이때 국세청 자료 등으로 추정한 보수 총액을 산정하는 방법은 국세청 신고 보수 등의 금액에 원도급 비율을 곱한 다음에 하수급인 사업주 승인공사가 있는 경우에는 30%의 하도급 노무비율을 곱하여 가산하고 하수급인 사업주 승인을 내려준 공사가 있는 경우에는 30% 하도급 노무비율을 곱하여 감액하여 산정을 합니다. <웃음> 여기서 말하는 국세청 신고 보수 등은 근로자 보수와 외주 공사비의 30%가 되겠고 원도급 비율은 건설협회 등에 신고한 기성 실적 신고 자료 등을 산정한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차액을 산정하는 방법은 방금 보신 추정 보수 총액에 사업장에서 신고한 확정 신고 보수 총액을 비교하여 차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준인 공단의 사업 개시 공사 금액으로 추정한 보수 총액과 확정보수총액과의 차액이큰 사업장을 살펴보면 이때 말하는 추정보수총액의 산정방법은 사업개시신고한 공사금액의 27%에 플러스 마이너스 하수고빈 사업주 승인을 받은 공사와 내려준 공사의 30%를 가산 또는 감액한다고 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기준인 국세청 자료상 재료비 점유 비중이 높은 사업장 중 매출액으로 추정한 보수총액과 공단에 신고한 확정 보수총액과의 차액이큰 사업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때의 추정 보수총액 산정은 국세청에 신고한 매출액 곱하기 노무 비율인 27%를 한 금액에 플러스 마이너스 하수급인 사업주 승인을 받은 공사와 또는 내려준 공사의 30%를 가산 또는 감액하여 산정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건설업 확정정산 대상 선정 기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건설 로무 카페를 통해서 질문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장 전성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